많은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다이어트는 몸이 날씬해지기를 바란다거나 혹은 비망과 과체중에서 벗어나고 싶은 희망상을 내포하고 있죠. 요즘 시대의 다이어트는 그저 체중을 줄이는 것만이 아닌 건강한 체형까지 생각하는 올바른 다이어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다이어트 정보들도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가 어려운 것은 자신의 의지로 먹고 싶다라는 본능적 욕구를 억제해야만 하고 여기다 꾸준한 운동까지 병행해야 하다보니 다이어트의 방법은 알고는 있어도 성공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 30대 초반까지 통통하다거나 그 이상의 과체중과 비만의 경계선의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솔직하게 날씬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30대 중반이 될 무렵부터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덕분에 여러가지 정보들을 잘 활용하여 40세가 넘는 지금까지도 요요현상이 없는 상황으로 체중을 유지하게 되었죠.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체중이 나가던 시절은 88kg 내외를 보였는데요. 지금은 72kg 내외를 유지하는 편이고 조금 방심하면 73kg을 넘는 체중을 보이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살을 빼기 위해 엄청나게 식단 조절에 많은 신경을 쏟아붓고 매일 많은 땀을 쏟아내며 운동을 하고 있느냐? 솔직하게 땀을 많이 흘린 경우는 아니라고 답을 할수 있는데요. 다이어트의 기본은 적게 섭취하고 많은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것. 이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기본 법칙이라 할수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이어트에도 초보로서의 난이도와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의 난이도가 달라서 나한테 맞는 작전을 잘 짜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면 근육도 엄청 멋지고 여자분들은 몸매도 잘 가꾸셨는데 그 정도의 체형을 유지하려면 이미 다이어트의 고난이도 단계의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이어트도 분명 초보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30대 이전에는 심심찮게 80kg 이상을 넘어가는 편이어서 당시에도 살을 빼고 싶은 마음에 몸짱들의 다이어트법을 따라해봐야 금방 지치더라는 거죠. 먹는 양도 줄여보고 헬스도 끊어보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았지만 며칠 못가서 포기하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살을 뺄까 하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쉽게 살을 뺀다는 생각은 다이어트 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이어트 관련 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체중을 조절하는 것만큼은 나 자신이 노력하고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살을 뺀다는 것이 특별한 묘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자 라는 기본 개념을 지켜야 되는 거죠. 다만 쉽게 접근을 한다는 것은 난 다이어트의 초보자이기 때문에 적게 먹는다 라는 행위가 이미 몸짱이 되어 있는 고수들이 말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이라든가 탄수화물의 제한량의 기준에 꼭 맞추려다가는 내가 지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기준을 줄이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는 현재의 내 상태를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중심으로 포커스를 옮겨야 하는 거죠. 내가 내 상태를 알아야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를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령 예전에 85kg 이상의 저는 당시 하루 세끼는 꼬박 먹는 건 물론이고 끼니 때마다 밥과 국을 먹고 밖에 나가서 일하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는 끼니 이외에도 피자 두세 조각은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 시켰습니다. 그러다 분위기에 취한다 싶으면 술도 종종 마시곤 했었죠. 하루 중 움직이는 건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컴트 게임으로 손가락으로 움직일 때를 제외하고는 산책이란 개념도 모를 정도로 내부 생활을 좋아했습니다. 대충 생각만 해도 자기 몸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헬스를 몇 달씩 등록해서는 갑자기 운동한다고 덤벼들어봐야 며칠가다 그만두게 되었고 방에서 게임하던 제 자신의 습관이 바뀔 리가 없었던 거죠. 다이어트도 시를 풀어가듯이 하나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내가 나를 둘러봤을 때 나쁜 습관들이 산재되어 있다면 우선은 술부터 끊어보자. 술을 끊는게 어렵다면 술자리를 줄여보자 하는 생활 변수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있었던 술자리를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이기만 해도 분명 효과가 생기는데요. 술에는 엄청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술 약속만 줄여도 3, 4달만 유지하시면 체중이 줄었다는 걸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 먹고 있는 음식들을 잘 체크해서 모든 걸 한꺼번에 줄인 것이 아니라 밥을 세끼 먹었다면 그 중에 한 끼는 밥을 먹는 대신 계란 2개와 사과로 한 끼를 대체한다던가 내 생활 전체에서 약간씩만 변화를 주는 거죠. 방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던, 또한 스마트폰 게임만 하던 내 자신에게 하루 1만보씩의 산책은 무리일테니 하루 10분에서 20분만 걷는 것 정도로 살짝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변화들이 별로 안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만약 술자리를 평소보다 4분의1로 줄이고 식사 한 끼의 양에 변화를 주며 하루 산책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습관만 만들기만 해도 그 패턴이 습관화된다면 몇달 안에 내체중의 변화가 생긴 걸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초보자형 다이어트 접근 방법입니다. 거창하게 식단을 모두 바꿔 꼬야 된다던가, 피트로 힘들게 살을 뺀다던가 하는건 초보에게는 절대적 무리라는거죠. 그렇게 내 생활에 약간의 변화를 주게되면서 산책이라도 습관화가 된다면 서서히 그 습관의 좀더 난이도를 올려보는겁니다. 전 30대 중반쯤에 매일 아침에 산책을 30분정도 했는데 처음엔 30분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수개월이 지나면서 하루 60분의 산책도 아무렇지도 않게되고 지금은 매일매일 30분씩 세차례정도씩약 1만보 이상은 꾸준히 걷습니다. 처음에 감을 잡아 나갈 때는 만보기를 이용한다던가 요즘에는 만보기 앱이겠죠? 그러한 걸음수를 체크해가면서 걷기도 했는데 걷다보니 어림잡아 10분 정도 그러면 천보 정도 걷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100분, 1시간 40분 정도의 걷기를 소화한다면 소위 말하는 만보를 채우게 됩니다. 걷기에 익숙한 습관을 만들게 되면 약간의 피 t 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홈트러 스쿼트, 데드리프트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덧붙일 수 있게 되죠. 전 지금도 운동하는걸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실 운동은 너무너무 귀찮은데요. 나이가 들다보니 과도한 체중이라든가 근력 부족은 통증과 병으로 이어지게 되니 근력운동은 하루 30분 정도 하는 편입니다. 30대 초반의 88kg 시절부터 72kg까지 감량하는데 있어서는 타이트한 계획이나 압박감을 가진 접근은 되려 더 나고 되기 쉽다는 말인거죠. 자신의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라면 금세 체중관리가 되겠지만 저처럼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천천히 야금야금 체중관리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현재 습관 중에서 다이어트에 방해된다는 요인들에 대해 한꺼번에 모두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변화만 주어도 오랫동안 습관화시키면 자연스럽게 몸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전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라면을 즐기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애슐리나, 빕스 등의 샐러드바도 즐깁니다. 다만 샐러드바를 다녀온 날에는 반드시 저녁을 굶는 약속을 만들었 죠 살을 빼는데 자꾸 시도하다 실패하는 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부담스러운 작전이 아닌 쉬운 계획부터 잡아 나가시길 권장드려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